Music 아보데어 여보, 여보, 여어 여보, 여보, 여했어요아 스페셜 너무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요 예보이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 오늘 저의 점심 식사는 제가 만든 통밀빵에 계란 오믈렛, 피치, 상추, 햄이 들어간 그래서 전화하비 지고 는데 이거 반응하면될것 같은데? 근데 여기 이것만 안돼 거기서 우리는 동적인으로 가려고 네, 더 움직이고, 동적이고, 요 이거는, 이게 핵심 가치고, 세가지가 네. 핵심 가치고, 이렇게. 그 다른 거다? 퇴다는 네. 너무 많이 난것같아춥지도않고덥지도안 빠져. 정하다넘도좋아요대박고추고침 습니다. 아, 내 가볍게 걸으러 나왔어요. 다음에 봐요! 안녕! 끝! 마이크 <웃음> 좋요잘 먹겠습니다. 가슴이 반드시 정면향에 돌아설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잠시 머물러 유지하시고 여유가 되 t <녀라> 마이 <라>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빵 파티. 아침부터 빵 파티. 난 시험에 들게 했어요. 뭐야, 어, 이렇게 조용해 그냥. 아니야, 평소대로 샜도 돼. 자연스러웠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먹는 걸 찍어야 돼. 먹는 걸다 모으려고. 니가 일주일 동안 먹은 걸, 거를 60일 동안. 고등어? 베니코치 <놀람에 짜증나> 님이 뜯어주고 있는 맛있는 생선입니다 우와! 맛있 맛있다! 너무 맛있어! <놀람> 오! 완전 맛있어! 와! <놀람> 맛 <놀람> 어. 아 진짜 맛있요저 입에 있어요 입에 오래 지워가지고 아보무아 너무 좋아 다네 무슨 이거 많이 찍어요아그치즈 네 좋아요. 자목 한번 돌려볼까요? 아목좀 가벼우셨나요? 네. 어, 상관없어요. 자, 이번엔... <웃음> 사건의 발단은 그때 지수님이 결혼식 때 와인맛이 찹다래가지고 짠.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족의 한마디로, 은족의 힘, 아니에요? 민 어, 맛있어. 어 맛있 힘, 민족의 힘, 민족의 힘, 민족에게 민족의 힘, 민의 힘, 민족의 힘, 민족의 힘, 민족의 힘, 민족의 힘, 민족의 힘, 민족의 힘, 민족의 힘, 민족 예쁘다. 네. 의 힘, 민족의 힘, 민족의 아, 아, 입사 예전 <웃음> 입사, 입점 예전 네? 아, 진짜 많이 떨고... 제가 봐야 돼요. 여기에요. 여기 처음에 찍고 이게 나왔어요. 그러네까잘렸네요 어린.. 와어 5위? 간에 저거는 스포츠5요 5위? <웃음> <웃음> 제 술자리에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만 과음을 하였습니다 저도 어젯밤처럼 그렇게 가끔 계획과 달리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다음날에 저는 어제 먹었던 거를 쭉다 써보려고 해요 진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렇게 식단일기를 사후적으로 쓰고 어떤 음식이 약한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약한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해보려고 해요 네. 어제는 확실히 와인이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포토주스처럼마셨었어요 하지만 어제 과식했다고 자책하거나 다 내려놓지 않고 오늘은 좀더 클린하게 보내서 만회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원이 고해성사를 들셨습니다지 이거 <놀람> 그 이렇게 하겠겠 이게 하 운동 후 피드백 장치를 수정했을 때한 5% 정도 올랐었는데 그게 이제 운동. 이게 티셔츠이제겠다 you 음 아. 어 여기서 약간 쉼표가 이, 있는 이 틈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려가야 돼요. 땅콩씨. 아니요, 아니요. 땅 그렇죠. 그러시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는 이거두 개. <웃음> 플랫 여섯 개짜리 두 개. <2개. 웃음> 저녁도 좀힐리하게 먹어주고. 현지회장도 오잖아 거기 청담도 어디지? 새벽집 아마 가까웠으면 달려갔을 거야 오늘 벌써 준비운동이랑 쿠비도원 싸고 다묶나 응. 1번째 주말입니다 흔들어주세요 믹스 투하 그럴 때 집사비 짜자잔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오늘은요 제 우선순위에서 가장 탑에 있는 게 내일 원더우머 페스티벌에서 강연을 해요 그 강연 파이널 준비 여유롭게 오늘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머리를 박았습니다. 응. 안녕하세요. <웃음> 매진 <매니크> 드레스예요. <웃음> <웃음> 이게 떨린 게 추워서 떨리는 건지 떨려서 떨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추워요. <웃음> 네, 타고난 신체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내가 생활 패턴에 맞는 최적의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한번 더. 자 이제 앞으로에서 활동을 갈게요 아까했던 옆구리 스트레칭. 아우 너무 좋아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원더워터 페스티벌 2018 발칙하게 네. 여러분들. 네. <웃음>